통기타 왕초보라도 4주만에 고고와 칼립소 주법을 동시에 마스터시켜드립니다. 코드 소리가 징징거리고 있나요? 칼립소 리듬이 안돼서 고민이신가요? 커팅 주법이 안돼서 답답하신가요? 박자를 못 맞춰서 매번 열받고 계신가요? 기타를 처음 배우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계시나요? 이중에 두개이상 해당하는 분이라면 왕초보만을 위한 마법의 스트로크 반주 4주 마스터클래스에서 해결하십시오. 왕초보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수업입니다. 수업은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첫째주 2월 7일 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완벽한 스트로크를 위한 기초 테크닉을 훈련하고요. 5분만에 코드를 하나씩 암기하는 비법을 전수해드리고 같이 훈련해드립니다. 2월 14일 두째주에는 고고와 칼립소 리듬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유닝창법을 훈련합니다. 포엔 코드전환 테크닉을 훈련합니다. 셋째주 2월 21일 월요일에는 리듬을 적용한 코드 진행을 훈련합니다. 통기타 반주법 치트키인 코단시도 훈련합니다. 2월 28일 마지막주 종강시간에는 MR에 맞춰서 예제곡을 연주합니다. 수업시간은 매주 월요일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120분 동안 실기를 90% 비율로 진행합니다. 수업 장소는 온라인 라이브 줌미팅룸이고요 홈페이지에서 강의 vod도 제공해 드립니다. 수강하는 모든 회원님께는 줌 라이브 코칭 실시간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즉석에서 연주 및 손을 교정해 드립니다. 라이브 코칭 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보기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에 쓰는 교재를 무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월 수강료는 정가가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초고에서 7만원 할인된 금액인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연회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중인데요 월소강권 12장을 원래는 144만원에 구매하셔야 되는데 월 4만원으로 소강하실 수 있게끔 4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8만원이 할인된 금액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96만원 할인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2월 9일 수요일까지 기간한정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2월 10일부터는 48만원에 절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설명문에 수강권 구매 신청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클릭해서 신청하십시오. 수강권이 저렴할 때 미리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환불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